아, 자꾸 거의 고르는 사람 누구야? 아, 도도새 가겠다. 아 도도새 여기 잘 찍어주는데, 보니까. 아, 도도새 왜케 좋아해? <웃음> 누구야, 자꾸들어 <눌러? 웃음> 는 접니다 예, 도도새의 가장 중요한 덕목 외치고 가죠 생존 생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도새로서 생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생존이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연구를 해왔어 도도새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는데 이 자리가 진짜 좋습니다 이 자리 이 자리가 그러니까 잘안 와요 사람들이 웬만하면 여기까지 안 오고 특히나 일로 들어올 거면 위로 들어오지 아래로 잘안와 일로 진짜 안와 그래서 여기 있다가 이거 위... 어? 뭐네? 뭐야 뭐야 올디가 어, 없는데 이상한데 오는데? 이상한 사람 만나서 도망가자 아, 이상한 사람 만났어 여기 온사서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있는 거 보니까 도망갈게요 오리 같아요 <웃음> 썰고 온거 같아요 초능력당이 있거든요? 17번님? 일단 이게 초록력 킬이면은 아, 첫 6번님이랑 움직이고 아, 있었어요 아, 두번더계셨는데 저도 있었어요 저요 피쳐복도 12, 14, 7도안 되지 않나요? 이거 제가 맞출 수 있긴 하거든요 6번님이 안개 끼인 동굴 미션 없는 데서 멈추셨어요 <웃음> 에헤이 예, 그러니까 미션이 아무것도 없는 한 중간 중간에서 멈췄어 초능력 쓸때 멈추잖아요 그래서 6번이 같긴 해요 6번이 혹시 변론 있나요? 아까 안개 낀 동굴에 가만히 계시던데 없는데요? 가죠 그러면 어, 도도대 아니에요? 아, 너무 당당한데? <웃음> 아니 아니 초능력 맞아 제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제 금지되면 다음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달렸습니다 아예. 실험실에서 쓰고선 여기까지 온거 같아. 멈췄어. 그래서 아 내가 오리를 잡은 이유가 도도 테도 오리 많이 죽었어. 오히려 유리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멈췄었냐면 여기에 멈췄었어. 아, 아,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로 오셨어. 아, 아무것도 없는데 아, 여기는. 아, 어 내가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나하고 도망갔는데.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닌데 있잖아 너무 이상한 장소라서 보도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 생존 아실험실싸하고 뭐야 이 자리가 근데 진짜 안전합니다 왜냐면은 왜 안전하냐면은 그러니까 화면을 보면은 한시 방향에 미니맵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미니맵에딱 가려져요 들어올 때 봐봐요 여기서 들어오면은 미니맵에내 위치가 가려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시하고서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미니맵에 가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요 자리가? 요 자리 서 있으면 미니맵에 가려져요 그래가지고 진짜 안전한 자리입니다 그 심지어 우리 왕개끼 동굴이 잘안 와요 사람들이 안개낀동굴에위험하다는 거를 본인적으로 느끼다봐 별로 안 위험한데 이게 맵이 안개김동굴이 넓지넓직해가지고 생각보다 안 위험한데 위험하다고 느껴서 잘 안옵니다 그래서 여기 숨어있으면 굉장히 이기기도 좋고 이거 제가 놓고 있었는데 방금 실험실 앞에서 전문이 썰었거든요 전문이 썰었다? 그런데 9번님 어디세요? 9번님? 저사무함에 어, 있어요. 9번님 사무함에 계세요? 사무함 위쪽에요. 는데 있어요. 아 없는데? 있던데? 어, 없을 텐데? <웃음> <웃음> 있던데요 아니 불 켜졌을 때 없었는데 마구. 어 10번 도도쇠 도도쇠 막 없어도 돼? 아 있어요 잘 봐봐요 찢었을걸? 저 도도쇠니까 다시 셔도 돼요 네? 아니 아니 아닌 것 같아 9번님 아닌 것 같아 아9번이 아닌 것 같아요 아 9번님이랑 10번님이랑 말이 안 맞긴 하는데 사물함은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위치예요 근데 그래, 16번님이 9번님을 의심하는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죠? 보셨나요? 9번님이 쓰는 거를? 살짝 하얀신 분이 썸네 하얀색이요? 하얀색이요? 하얀색이요? 아, 아 1번번색이면 제 옆에도 있는데 <웃음> 아 근데 16번님이 전문.. 전문이라는데 어떻게 색깔을 봐? 펠리콘에 들어왔을 때전문이썰고 가면 나오자마자 바로 신고가 되잖아요 9번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불 꺼지고 나서 본 거였기 때문에 10번님 시야랑 9번님 시야 달랐을 수도 있어요 저는 9번이 아닌 것 같은데 저도도새라니까요저 12번 하면얘기할게 약간 6번님을 초등학자로 몰아서 단거 아니에요? 그쵸? 1번님께서 어? 맞아! 근데, 근데 6번님이 변명을 크게 안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오리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1번님 오리는 아니고 주님? 응? 중립일 가능성도 그렇구나. 있겠죠? 아니 아니요 거의예요 거의인데 도도셀 수 있을까봐 안 하는 거예요 9번님 도도셀 같아 근데 네, 저 없으래요 파라람 있었는데 왜 없었다고 하세요 10번님 근데 이거 불 꺼졌을 때 살린 거예요? 켜지고 나서 아 그러면 9번이 아거같아요6번님 제가 살려드렸잖아요 아 맞구나 정분이 맞구나 근데 내가 의심받으려면 일단 12번님이 죽어야 돼 12번님이 내가 오리 잡았다고 거의라고 확실하고 있어 근데 음... 아 오리를 괜히 잡았다 펠리컨인척 하고 싶긴 했는데 펠리컨도 죽었어 오리 하나 남은 거 같아요 오리 하나 남은 거고 근데 미션이 많이 남아가지고 아, 안 죽고 버티기만 하면은 미션 승안나 근데 게임이 좀 길어질 수 있긴 한데 나머지가 다 죽을 때 동안 버티고 있다가 마지막에 투표 승 하면 돼요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겠지 이쿠님 보인 적이 없어 한판 하면서 이쿠님이 보인 적이 없어 이렇게 의심을 할 텐데 그때 딱 표로 음. 독서실에서 다섯 명이 왔다고? 7번 음, 너무 킬무빙인데? 종한번 치죠? 비둘기 느낌 나니까. 정신 이유가. 전문인가요? 아, 전 시체가 없잖아요. <웃음> 시체가 없잖아. <웃음> 전문이 아니고요 비둘기 때문에 눌렀고. 자, 지금 죽으신 분이. 아무도 안 죽었죠? 그쵸? 넘어가죠? 음, 제 개인적으로 7번님 느낌 나거든요. 약간 킬무빙이 좀 보여. <웃음> 우빙이 약간.. 아 이거.. 아, 일단은 좀 빨리 끝내야돼 우 오리가 좀 썰어야지.. 아이뭐저올 봅시다 아 이거 좀 썰어! <웃음> 이번님이번님저 이쪽 와보세요 혹시 오리에요? 오리 아니죠? 아, 이거 오리 누구야? 이...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무나 비자 비자 어? 하 <웃음> 아, 일단은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추리를 최대한 해봅시다 오리가 지금 못썰는것 같은데 제가 오리였으면은 초당.. 아 10초당 1킬씩 나와요 전 아닙니다 이거 실체 치우려고 신고한 거 아니에요? 애 시체가 어디예요? 이거 시체가 12번 님 시체가 독서실 왼쪽 복도고요. 그러니까 제가 2번 님한테 이거 장난으로 2번 님 오리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12번님이 아안나와거 아, 선거라서 보안각키 확실하고 13번님이랑 같이 봤어요. 13번님, 이게요? 오아안돼 전판에 저 공기였어요. 근데 너무 많이 만나서 모르어요 그러면은 보안관 아니잖아, 같이 봤다 그랬면 그래. 걸렸고, 1번밖에 없지 않아요? 이러면? 나는 내 생각인데 우리가 하나고 지금 사 많이 남아서 누군가는 다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거 펠리콘도 죽고 우리 하나거든요, 죽고. 나는 7번이 같아요. 봐요, 아, 이거 제 이야기 한 번만 들어주세요. 13번이랑 1번이랑 2번, 12번. 1번 터진 거 구경을 했어요 근데 14번이 공기야 1번은 말을 해 그럼 누가 공기겠어요? 근데 13번이 다른 데서 <웃음> 받은 걸 수도 있잖아요 아 13번이 공기예요? 투표 시간 내자마자 바로 투표해가지고 아 공기구나 아 이야기 들어보는 게 맞다고 <웃음> 네, 생각합니다 아, 나는 오케이 아 이거 미션 승좀 해야겠다 기다리고 시, 있으신 분들 있으면은 좀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도도세로서 책임감 있게 빨리 게임을 끝냈어야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아 이거 이거 7번 이 오리다 7번 이 오리다 7번 <웃음> 오리 7번 오리 7번 오리 도도새로서 게임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3번님 대화 한번만 예아저 국기 였고 1번님이 써신 거 아니에요 바보한 거 맞아요 국기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 워낙 많이 맞춰가지고 도도새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게임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지금은 국기 없죠 아 음, 없는 거 같아요 궁기인척하자 가자 궁기인척하자 2개 걸리셨나? 16번 님 네네 도도세로스 의무를 다 해야 돼. 내 게임 빨리 끝내야 돼도도세로스 의무 다 하겠습니다 1번 님이 굶기면은 이거 7번 님 밖에 안 돼요 1번 님이 저 희생의 재단 들어갈 때 나오셨거든요? 근데 희생의 재단 오, 안에 7번 님 계셨어요 제가 동 치려고 안에 있는 건 사실인데 어깨 좀 복수자라서 죽지 않으면 못 사나요 자 그럼 범인은 4번, 16번, 19번 님 중에 있겠네요 네. 근데 방금 종올릴때 1번님 만난 사람 7번님 밖에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정말, 근데 군기? 어 근데 궁기 1번님이 궁기인데 궁기 군기 당한 척 하신 걸 수도 있어요 제발 달고 끝내줘 오리 없어 이거 저랑 1번님만 봤나요? 그 바보 왕가들? 저분은 오리가 아닌 게 근데 그냥 저 썰면 돼요 근데 굳이 그거를 오랫동안 무슨 상황인지 지켜보시고 리포트 하신 거 보면 저는 1번님은 오리가 아닌 거 같고 뭐 일단 건지하고 1번님 말씀을 들어보는 게 아 도도 좀 달아줘 도도 좀 달아줘 도도덕 책임 좀 지자 도도덕 책임 아도도덕 책임 좀지려고 했더니만 아 <웃음> 아니, 맞는 거 같은데 7번님 7번님 7번님밖에 안 만났어요? 7번님이랑 10번님 두 밖에 안 만났어요 어 맞는 거 같은데 종좀 좀 쳐주실래요? 그니까 러 7번님 안에서 뭐예요? 만났고 10번님 밖에 나갈 때 만났는데 둘중 하나인데? 궁기? 이거 종좀 좀 쳐주세요 어종 어, 어, 쳐줘 종 쳐줘 7번님이잖아. 7번 아니면 10번 중 하나야 무조건. 쳐달라고 하셔가지고 쳐드렸고 7번님 아니면 10번님밖에 안 만났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근데 제가 만났던 사람이 7번이랑 10번밖에 없어요. 7번님 달아볼까요? 아, 저는 네. 1번 같은데 왜 갑자기 저희 둘이로 나뉘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1번 같고 전 당연히 아니니까 10번을 찍겠습니다. 근데 전 7번 찍어보고 아니면 1번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신껏 찍으시면 될것 같아요. 나는 복수자가 맞습니다. 개시마 놀이. 아... 아나 오리인 줄 알고 잡았는데 아니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보고 있는 귀신분들 죄송해요 도도적 책임지고 게임 쓰게 회사는 오리가 아니었는데 나 7번님 오리인 줄 알고 달았는데 오리 아니네 누구야 그러면 10번님이야? 누인데 오리 아, 누구야 오리 대체 썰어줘 <웃음> 썰어줘 제발 썰어줘 누구라도 줘 <웃음> 도도그림 그려? 아, 종이 근데 없어. 종, 이 있으면 해볼만한데. 아, 이거는 시체를 찾아야 되는데, 불 켜졌을 때 돌아다니면서 시체 찾을게요. 이거, 거위가 미션, 깨, 미션 얼마 안 나와서 미션 깨다가 썰릴까서 놓거든요 썰려있는 시체 찾으면 돼요. 그럼 시체가 많이 나올 만한 위치가 지금 문 닫혔으니까 강당. 종, 종 치게끔 유도하자. 아, 아니, 어디서, 어디야 대체? 시체가 안 보여. 16번 님왜 써셨죠? 실험실 11시 방향에 16번 님이 썰고 도망가셨습니다. 제가 도망 안 갔고 직업상에 그거 때문에 시체 위에 서 있었던 거고 이거 시체 1 1시 우리 같이 9번 님을 잡았던 그 기억 근데 13번 님도 죽었어. 왜 2번... 내가 불 꺼졌을 때 10번 님 독서실 쪽에 갇혀 계셨나요? 네! 어떻게 오셨지? 그때 저랑 주너졌어요. 아 맞네? 제가 시체 신고하기 전에 능력 썼는데 16번님 탐정 악마 떴어요 16번님 맞아요 19번님 거의예요 부직 부직? 아니 부직 뭐야? 무직 무직 나는 1번님 관래나 아까부터 1번님이 그냥 이상해 아냐 아냐 16번님 탐정 프이다아 아, 맞는데 아. 아 야, 악마 맞아 16번님 아. 아, 16번님 바보야 아, 10번님 바보야 <웃음> 나이퍼야! <다보야. 웃음> 나이스 도도새 나이스 도도새! 아, 잡았 <웃음> 도도, 아, <나이스. 웃음> 도도 나이스 다 잡았다. 끝.